제조를 5,500원에 해왔다 그리고 요거를 배송비랑 우리나라까지 오는 나한테까지 오는 배송비랑 관세랑 부가세를 더해서 계산을 하면 상품 하나당 1.5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MOQ가 2,800개였거든요 패키지까지 다 해가지고 2,800개를 하면은 음, 요렇게 금액의 총금액이 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계산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케팅비는 상표 출원을 하고 그리고 상품페이지 디자인하고 모델을 쓰게 되면 저 모델도 썼었거든요. 모델비랑 에센스 광고비 저 틱톡에 그 제가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 맡겼는데 어, 효율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00만원 정도 썼고 동영상 촬영 비용은 300만원 정도 들었고 패키지 제작하는 데는 포장지 이렇게 제작하는 데 요만큼 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웃음> 요 돈은 사실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요게 천만원이 좀 넘게 든 거예요. 천만원 좀 넘게 들었는 거를 마케팅 초기 투자 비용으로 쓰고 매달 소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돈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천만원 정도는 한 달에 꾸준히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죠. 조금 더 적어지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봤을 때에 대당 마케팅 비용은 천만원에서 2,800개를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면 제조 더, 제조비 더하기 마케팅비를 하면은 9,000원이 조금 넘는 상품이 나오죠. 초기 투자 비용이 제가 요거를 요거 두개 곱하기 마케팅비를 했을 때 초기 투자 비용 요렇게 3,338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 1,000개를 팔고 쿠팡에서 1,000개를 팔고 오픈마켓에서 500개를 팔았다. 나머지 한 300개 정도는 체험단으로 좀 돌렸다라고 하면 은 제가 매출이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순수익으로. 그러면은 3,300만원 써가지고 470만원 번거예요 <웃음> 이거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돈 벌거면 사실은 안해야 되죠. 광고 투자 대비 로아스가 200% 이상이 안 나오면 사실은 상품 제조를 해올 의미가 별로 없죠. 근데 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키워줄 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어, 조금 더 네. 잘 가지고 오면 좋고 당연히 제조 원가도 더 싸지면은 더 좋을 거고 그리고 수량도 더 늘어나게 되면은 더 좋을 거고 그러면은 제조비가 다좀 낮춰지니까 그렇게 되면 마진도 많이 남을 수 있죠. 그러면은 제조비가 낮춰졌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이 2천만 원이었을 때는 음, 로아스가 200%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음. 네 이때는 괜찮겠죠. 이거는 사실은 순매출이 아니라 마진으로만 본 거라서 이렇게 나타냈지만 네 어쨌든 2천만원 놓고 1 천만원 벌기 근데 이게 회전주기가 얼마 한달 안에 돌아가냐 두달 안에 돌아가냐에 따라가지고 소모비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이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